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짧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 시그널 같은 거죠. 제가 제 매일 아침 이제 뉴욕장마다 어, 신호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셋업이 보이는 대로 제가 셋업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데 어, 항상 뭐 매일 셋업이 있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제 15분 차트 기준 약간 인트라데이 셋업으로 어, 이제 단타로 이제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셋업을 제가 이제 매일 아침 뉴욕장에서 어,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 뭐 유로 달러 15분 차트고 셀리밋을 1.18900이 될 것이고 스타로스는 1.19105 타겟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타겟이 1.186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엔트리 타이밍을 이제 제가 직접 드리는 거죠. 1.셀리밋을 네, 통해가지고 이가격에 이 도착을 하면은 바로 이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거래 세업을 공유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거래를 체결을 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어,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셀업을 공유를 해드릴 때에는 항상 이제 리미도도로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자 만약에 어, 셀리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항상 그러면은 어, 현재 우리가 진입을 하고 싶은 가격보다 더 밑에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식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1.50 그리고 3.5, 1.50 3.5 한번 잡아보죠. 네, 1.50 3.50에서 우리가 이제 셀리미스로 진입을 할 거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에 셀림이시라고 제가 써줍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면 거래가 자동으로 매도 거래가 체결 되겠죠. 자 이렇게 셀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타무스 위치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타무스는 이제 1.15 아 1.5145로 잡아줍니다. 자 1.5145가 이제 스타무스다. 그럼 sl로 제가 스타무스 가격을 드리고요. 자 그래 가지고 이제 가격이 이제 터치를 하면은 우리는 제가 이제 거래 셋업을 드렸을 때 공유를 해드렸을 때셀 어, 리밋을 두었으니까 스탑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같은 경우는 1.35 보다 한 2핍 정도 2핍 정도 더 밑에 줍니다 그러면은 1.35 가 아니고 1.33 이 되겠죠 1.5033 네, 1.5033 자 이유는 스프레드 때문입니다 스프레드 자 마찬가지 스탑루스도 우리가 스탑루스가 1.51450 이면은 스탑루스 또한 우리가 2, 3핍 더 줍니다 5핍까지 더 주시면 더좋고요 그래서 1.5155 해가지고 5핍 정도 더 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타겟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죠 그래서 타겟은 일단 이 정도 고 잡아둘게요 그리고 거래는 항상 이제 리스크는 1%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이제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체결이 되었다 체결이 되었을 때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1%라는 수익을 예를 들어서 반 정도 내려와 가지고 1%라는 수익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래 관리 방법이에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익의 25%를 챙긴다. 그리고 스타노스를 마켓 스트럭츠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바꿔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수익의 50%를 챙긴다. 1% 수익일 때에요. 자, 써겠습니다 1% 수익일 때 수익이 50% 챙긴다. 그리고 나서 스타머스를 엔트리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50% 이미 잘라둔 상태이고 스타머스를 엔트리 상태로 바꿔줬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둔 상태이고 이제 더 이상 리스크까지 없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타겟은 더 길게 볼수 있는 거죠. 무한적으로. 네. 스탑, 이제 스탑 맞을 때까지 무한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요. 어, 2%, 3% 수익이 만들어질수록 이제 스탑무스를 조금씩 더 당겨주시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스탑을 맞는 상황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체결이 됐다가 스탑을 맞았다. 자, 스탑이 되었을 때는 에 이제, 어, 바시 다시, 다시 뭐 여기서 진입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래는 끝이에요. 그 방향의 거래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다릴 것은 뭐냐면은 어, 매수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바꿀 겁니다. 관점을 바꿀 거예요. 근데 이제 관점 바꾸는 것이 어, 스탬플스가 이제 맞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매수로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더 올라간 후에 이제 스탑로스였던스탑스였던이 가격을 이제 어, 바이리미스로 바꿔주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3로스는 셀리밋이었던이 위치로 사용해 을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스탑 같은 경우는 5핍도 밑에. 그죠? 그다음에 엔트리 같은 경우는 2핍 정도 더 앞에다 두시면 되겠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바로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이제 스탑로스 맞았고 바로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돌아왔을 때 여기서 이제 뭐이 상황에서 바이리밋을 두셔 가지고 이제 매수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충분히 이제 확실하게 뚫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을 때, 볼수 있었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리밋을 전스타모스 위치에다가 걸어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움직입니다 이제 그날 추세에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을, 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 경우 이제 2%라는 이제 손실을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은 이제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어쨌든 우리가 한번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1% 2% 이제 조금 더 높은 확률의 거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2% 손실 나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익이 더나을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도했다가 스탄 맞은 상황이고요. 이제 매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당연히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았을 때 진입할 가격 위치를 제가 공개를 또 해드리죠. 자 예를 들어서 1.2693 바이 리미라고 써드리겠죠. 1.6293에 바이 리미트 걸어두고요. 스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려서 1.628로 잡아줍시다. 그 다음에 S의 스탬프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 리미트 걸어두었으니까 가격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체결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러한 방식의 움직임이고요, 그렇죠? 스럼스 5핍 정도 밑에. 그 다음에 엔트리 같은 경우는 2핍 정도 앞에, 그렇죠? 그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1%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을 때 수익의 25% 혹은 50%의 수익을 챙겨가고 그 다음에 스타머스를 엔트리까지 옮겨주는 행동을 저희는 취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스탑을 맞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바로 매도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매수도 이제 바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격이 스타머스 밑에보다 확실히 더 내려가는지 본 후에 그 다음에 셀 리밋을 이제, 그 다음에 셀 리밋을 이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셀 리밋을 두시면 돼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스타스 사용했던 가격에 이핍 밑에다가 이제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스타모스 같은 경우는 전 바이 리밋의 가격 위치였던 이레벨의 5핍 정도 이제 위에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또 이제 매도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뚫었다고 했을 때 바로 매도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간 것을 본 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셀 리밋을 통해서 이제 반대 방향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가 웬만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매 우리가 바이 리밋을 설정을 해 뒀는데 가격이 뭐 내려오지 않고 우리 위치가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뭐 이쯤에서 맴돈다 제가 이제 뉴욕장에서 거래를 공유를 해 드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욕장이 거의 뭐 끝나기 한두시간 정도 세시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멈돌고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이제 인트라데이 셋업은 캔슬다 이 오더 캔슬 취소 하시라고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도 두시간세시간 어, 정도 남았을 때 가격이 자꾸 우리의 리밋 오더보다 먼 위치에서 맴돌고 있다면 은 그냥 오더를 취소 하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 차트를 보시고 본인이 직접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트라데이 셋럽 같은 경우에는, 단타 셋럽 같은 경우에는, 그 장에, 그 시간대에 있는 볼륨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뉴욕장이 끝날 때까지, 만약에 셋럽이뭐 근처까지 오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어, 불필요한 이제 스왑이나, 그쵸, 롤오버나, 장기적으로 이제 쓸데없이 거래를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인트라데이 셋럽은 여기서 우리가 취소를 하고요. 다음날 또노려 보는 셋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앞으로 공유를 해드리는 세럽을 어떻게 거래를 할 건지 좀 설명해드리는 영상이고요. 최대한 좋은 세럽을 찾아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